자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어, 했던 키리호프의 지압전류법칙을 써서 간단하게 예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회로를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어... 자 아래 회로를 생각해 보자 이 회로에서 검류의 A A가 검유계입니다. 검유계는 A는 이제 암메타라고 하는 검유계의 약자인데 전류가 흐른지를 검사하는 그 측정기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방향인지 이방향인지 어, 크기가 얼마인지 그런 걸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검유계는 이제 없다고 보면 됩니다. 측정만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실제 회로사에서는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저항이 R1 1옴 짜리 저항이 하나 있고 그죠. 그 다음 여기에 전압이 5트가 하나 있죠. 그래서 V1, R1는 1옴, 5트입니다 R2는 두 개의 회로 지금 회로가 이쪽 사각형 이쪽 사각형이 지금 겹쳐가 있죠. 겹쳐가 있는데 겹친 부분에 R2는 2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얘는 지금 요 방향이 플러스 요 방향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요렇게 흐르도록 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4볼트가 반대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키리호프의 전압전류법칙을 이용을 해서 A에 흐르는 전류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제 문제는 이제 뭐 V2, 아, 실제 문제도 똑같군요. 예, 예. 검육의 A에 흐르는 전류를 어, 계산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뭐, 요세 부분이 합치는 부분을 노드라고 합니다. 노드 A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적으로 지금 전류의 형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가 들어오고 이제 두 개가 나간다고 가정을 합니다. 만약에 나가지 않고 거꾸로 들어온다면 방향이 잘못된 거니까 부호가 마이너스로 나, 나타나겠죠. 자, 일단은 뭐 i1이 들어와서 i2, i3가 나간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저항 제안... 전압이 요렇게 있는거죠 그죠 그래서 저항이 요렇게 하나 있고 여기도 저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R1은 1옴 이거죠? R2는 2옴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전지가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 이고 여기 이제 V1이죠, 그죠? V1이 아, 전지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아, 5V죠, 그죠? 5V. 아, 5V입니다. 5볼트다. 이거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플러스고 여기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트는 이게 4볼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회로가 되어 있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 뭐 구해보라, 계산해보라 그런 얘기죠.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암메탈를 어, 이렇게 달았습니다. 암메탈은 금육에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어, 저항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압계는 저, 저항이 무한대라고 봐야 되겠죠. 음. 자, 회로가 지금 오른쪽 회로하고, 아, 왼쪽 회로하고, 오른쪽 회로하고, 폐회로가 두 개입니다. 얘를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부분은 겹치는 거죠. 그죠? 어, 가운데 부분은 겹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이 부분에는 지금 그 노드 A라고 합시다. 노드, 노드 A. 그래서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르든지, 뭐 요렇게 나가든지, 이렇게 나가든지 그렇게 됩니다. 자, 전류를 I1, i2, i3 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구하는 게 여기 i2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죠. i2 값이 얼마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검육에, a에, a에 흐르는, 전류는, 그러니까 지금 i2 값을 구하는 거죠. 자, 어떻게 구해 보면 됩니까? 일단은 키링 호프의 전류 법칙, 지금 노드에 관한 법칙이죠. 노드, 노드 A에 대해서 자, 위료법이 전류법칙은 노드에 들어오는 전류는 나가는 전류와 같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들어오는게 지금 i1 으로 되어있죠 i1이 들어오고 지금 i2가 나가고 i3가 나갑니다 그래서 i1은 i2 아이 쓰리다. 그걸 1번이라고 합시다. 자, 이번에는 키르히 호프의 전압 법칙, 즉을 회회로 1에 적용하면, 자 폐회로는 두개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1번 이고 얘가 2번 이죠 지금 회로가 지금 요렇게 이제 폐회로가 한개고 요렇게 폐회로가 한개입니다 얘는 공통으로 겹치죠 자요렇게 왼쪽만 떼서 봤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왼쪽만 떼서 다시 한번 그려 볼까요 자 여기는 전압이 이렇게 걸리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 V1은 음, 5V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는 이렇게 흐릅니다 이때 키르리오프의 전압법칙은 원리가 어떻게 됩니까 해외로 에서 그죠? 전주의 전압은골 부하 저항의 전압 강하 요, 지금 요거하고 이제 저항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 전지가 하나 있고 이 전지의 전압 5볼트는이 부하 저항의 전압 강화의 합과 같겠죠 그죠? 네. 합과 같다. 자 그런 얘기죠. 전지의 전압은 부하 전압의 부하 저항의 전압 강화 합과 같다. 그래서 전지의 전압은 5볼트니까 그죠? 5볼트 자, 5V입니다. 5V는 얘는 5V죠. 그렇죠? 전 이게 전지의 전압입니다. 부하 저항의 전압 강하는 어떻게 됩니까? V는 V는 IR이니까. 그렇죠? V는 IR이니까 지금 흘러가는 전류가 어떻게 돼요? I1이죠. 그렇죠? I1이고 이 부분에는 I2가 흐릅니다. 그래서 저항은 1로음이니까, i1에서는, 그죠? 1, i1, 더하기 2, i2가 되겠죠? 이렇게 음, 됩니다. 이게 2번이죠. 미지수가 지금 i1, i2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쓰면, 오, 넌, i1 플러스 2, i2가 되겠죠? 이렇게 음. 됩니다. 요걸 이제 2번이라고 다시 합시다. 뭐, 이, 다시라고 할까요? 앞에 지금 i1은 I1, i2 플러스 i3 라고 지금 하나 나와 있죠 미지수가 3개 니까 방정식이 3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폐회로 이번에 어, 대해서 또 두번째 폐회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두번째 폐회로를 그리면 이렇게 되죠. 메타는 사실 안 들어가니까 그죠. 그래서 V2는 4V가 되고 2옴이 됩니다. 그죠? 2옴이 됩니다. 그래서 전류는 이렇게 i2가 흐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죠? 4V는 2 i2가 되겠죠. 그죠? 2 i2가 됩니다. 그래서 i2는 2분의 4. /2. 는 2볼트가 됩니다. 이 아, 안패아가 되죠, 그죠. 이 안패아 음, 다시 씁시다. 이 a 아가 됩니다. i2가 이 a 아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수식이 지금 얘를 뭐 3번이라고 하죠, 그죠. 얘를 3번이라고 하면 3을2 다시에다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5는, 5는 i1 더하기 2 곱하기 i2인데 i2 값이 지금 2암표 하잖아요. 그죠? 2 하면 i1 더하기 4가 되겠죠? 2 곱하기 2는 4. 자, 요거는 5는, 5는, i1 닭이 4니까, i1은 넘거,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i1은 따라서 5 빼기 4가 되겠죠. 넘어가면. 요렇게 넘어가면 그죠. 마이너스가 되니까. 요거는 1안어가 됩니다. 자, i2가 2안페하고 i1이 1안페어면 그죠. 여기 i3 값도 나오겠죠. 그죠? 자, i1은 i2 플러스 i3니까, 그죠? 그래서, i1은 i2 플러스 i3니까, 여기다가 i1 값을 집어넣고, 얘가 지금 1이 되잖아요. 그죠? i2 값은 지금 2A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 플러스 뭐가 되겠죠? 그래서, 2에서 뭐를 하면 1이 됩니까? 빼기 1을 하면 되겠죠? 그죠? 빼기 1을 하면 됩다 따라서, i3 값은 빼기 1이다. 1하다 빼기 1이라는 얘기는, 빼일 1이라는 얘기는 방향이 거꾸로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i3는 이 방향으로 흐른다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 방향으로 흐른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1A다 하는 거죠. 1A. 그렇게 해서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 요 노드에서는 그죠? 노드에서는 실제로 하나가 들어오고 두 개가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그죠 여기 아니고 들어오고 들어오고 나가는 모양으로 되죠 그죠 음, 음. 여기 1페 얘가 1페 얘가 2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답은 어떻게 됩니까? 답은 그냥 그림은 거죠. 검류계 A에 흐르는 전류는 이런 식으로 흐른다는 거죠. 1암페어 그래서 답은 음, 1 a 페어입니다 검류계에 흐르는 검류계에 흐르는 전류는 1암페다 방향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다. 이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이렇게 흘러 들어간다. 요 노드에서 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들어가고 그죠 이쪽에서 나온다. 그래서 노드 A를 관점으로 보면 1, 1이 들어가서 2가 나온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인자 5V, 얘는 4V입니다. 음. 자, 요거는, 이제 키르이 호프의, 키르이 호프의 전유법칙. 노드에 관한 이야기죠. 그죠? 음. 들어오는 전압은 나가는 전압과 같다. 그 다음, 전화법칙이 있죠 그죠 전화법칙은 폐회로에 대한 겁니다 폐회로 닫혀있는 회로 그죠 지금 요렇게 봤을 때 그죠 회로가 1번 2번 2개 니까 얘 하나 얘 하나 두개 입니다 두 개니까 각각에 대해서 잘라가지고, 그죠? 잘라가지고, 전압법칙을 세우면 하나씩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죠? 하나씩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왕이 두 개고, 여기서는 다시 자르면 이렇게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요 전압 5는 이것 이거 더하기 이거가 됩니다. 여기서 셀류가 i1이고 얘는 i2니까 그렇죠? 저항은 1이잖아요. 그러니까 i1 는 여기 5V니까 그죠 5는 i1 여기에 흐르는 게 1옴, 1옴 곱하기 i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 i 더하기 2i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런 식으로 어, 방정식을 세워서, 어, 문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노드에서는 당연히 방향을 이렇게 우선 뭐 정해줬을 때, 정해줬을 때 i1, i2, i3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뭐 i1은 i2하고 i3의 합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 있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것을 킬리호프의 전압법칙 전류법칙을 이용해서 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전압 한계 전압가가 한계니까 그죠이 4볼트는 I2에 흐르는 2옴짜리니까 그죠 E I2가 되겠죠. 그래서 I2 값이 바로 나옵니다. 여기서 I2는 2암페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방향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 이 방향이 맞다는 거죠. 이 계산을 해 보면 I3는 마이너스 1이 나와서 아 방향이 잘못됐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만약에 전류가 흐른다면 안메타에 흘러가는 전류도 뭐 같은, 같은 요 방향으로 흘러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음, 기류 약부의 전압 전류 법칙을 활용해서 어이 회로의 직류 회로의 문제를 푸는 방법은 어, 다소간 좀 어려울 수가 좀 있습니다 다소간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어 한번 이제이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적용하는 방법을 사실 책에는 좀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발제에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의법칙 키리오프의 전압전류법칙에 대해서도 어 어느정도 이제 반복적으로 이 비디오 보시면서 공부를 좀 하셔서 뭐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의법칙하고 키리오프의 전압전류법칙을 알면 어느정도 이제 직류회로망에 대해서 저항과 어 전원 어 전지가 있을 때뭐 흘러가는 전류라든지 이런 값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어, 고기에 대해서 어, 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요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어,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앞에 잠깐만요 자, 휘스트 스톰 브릿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요, 그, 제왕 측정하는 방법인데 미제이 제왕, 그죠? 마주보는 제항의 곱은 같다. 뭐, 이거죠, 그죠? 마주보는 저항의 곱은 같다. 요때 조건은 가운데 검육의 쪽으로 이 방향이든 거꾸로 방향이든 전류가 흐르면 안 된다. 이게, 이게 평행 상태에 있어야 된다. 그죠? 전류가 흐르면 안 된다. 흐르지 않으면 평행 상태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휘트스톤 브릿지라고 하는 방법으로 저항을 정밀하게 미지의 저항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어디에 쓰이느냐? 뭐 이런 저 스트레인 게이지 같은 구조물에서 스트레인은 그 늘어난 양입니다. 그래서 다리 같은 것들 현수교를 건설을 했을 때 무게 때문에 이렇게 처지게 되는데 처지는 양을 계산해낼 때 붙이는 센서들입니다. 그래서 또는 뭐 로드셀, 뭐 저울 같은 것. 이라든지 이런 데 로드셀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드셀입니다. 그래서 힘이 가해질을때얼마만의 힘이 가해지는지 측정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스트레인 게이지입니다. 이런 데 이제 휘트스톤 브릿지가 사용이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모양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얇은 판이 이제 비닐 커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게 이제 늘어나는 거죠. 여기 이제 전류를 흘려서 늘어난 약을 파악을 하는 게 스트레인 게이지입니다. 그다음 뭐 전지에 대해서 그죠 전기 분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네질 황산 용액 안에 이제 구리 아연 판을 집어 넣어서 구리가 플러스 극, 아연이 마이너스 극이 될때 이제 아연이 이제 이온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잘 녹아가지고. 예, 양이온으로 용해가 됩니다. 아연 양이온으로 용해가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그 가전자, 자유전자가 전설 타고 구리 쪽으로 흘러가지고죠. 흘러가지고, 어, 이 전기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 전기가 끊어져 있음에도 요 전해질 용액, 용액에 연결되가지고 이렇게 폐로과 연결된 거랑 같다. 그래서 얘가 전지 역할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요게 전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전기분해 원리를 이용을 해서 이 기전력이 기전적은 전기를 발생시키는 힘이니까 요런자 기전적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지를 이렇게 일으키, 어, 전기를 일으키는 것을 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화학작용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뭐 실제적으로 이제 탄소화이온 건전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렇게 이제 물과 같은 그런 전액이 아니고 이제 탄소 입자하고 뭐 이산화망간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반죽을 한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다. 그래서 바깥은 아연으로 둘러싸고 이제 양극은 구리가 아니고 탄소를 사용을 하죠, 그죠? 탄소를 사용을 합니다. 이제 분극 작용이 있다 이런 말씀도 좀 드렸고요. 그다음 뭐수온 전지도 전액이 조금 다르죠. 산화연과 수산화칼륨을 쓴다. 니켈 카드뮴 축전지는 이제 상당히 이제 재충전이 가능한 전지입니다. 그다음 뭐 일반 납 축전지 물건 산성 용액 내에서 산화염하고 이제 스펀지형 염 염을 사용을 하는데 그걸 양극 음극으로 해서 전기를 일으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전제 용량 단위는 암페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직렬의 경우 전압이 커지고 병렬의 경우는 전압은 같은데 시간이 길어지죠. 그죠? 시간이 길어진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건전지, 축전지 취급 방법은 정상부하에 연결해가지고 이제 전압 측정하는 방법을 확인을 한다. 그리고 이제 축전지는 이제 비중을 측정을 해서 비중이 1.27하고 1.34이면 또 방전된 상태에서는 1.15에서 1.24이면 정상인데 1 1 7오 밑으로 이제 비중이 너무 낮아지면 그죠? 어, 재충전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 다음 시간에는 전자유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그 전에 이제 개념으로 이제 자기 자석, 자기작용, 자화, 자석을 띄는 걸 자화라고 하죠. 그죠? 그다 음뭐 인공이나 천연 자석이 있다는 것. 그다음 뭐 자석은 항상 극이 있는 거죠. 그죠? 그그 극, 극. 극이 있듯이 지구도 자기 자석이기 때문에 북극, 남극과 같은 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N극, S극이 란다 근데 같은 종류의 자석이면 서로 끌어당기고 다른 종류면 서로 밀쳐낸다. 청력이 있는 거죠 반발력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저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속이라는 말을 쓴다. 자속.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가상에 보이지 않는 자력선이 N 극에서 S 극으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뭉치가 세면 많으면 이제 자속은 요 뭉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뭉치 단면을 딱 잘랐을 때 전선 코어가 저렇게 몇 가닥이 있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속의 밀도 얼마나 이제 자력선이 많으냐. 그걸 외바로 나타내죠. 외바. 어, 외바로 나타낸다.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비디오를 조금 반복해 보시면서 어, 개념을 잡아 보시고, 어, 이해가 더안 가는 뭐, 내용이 있으시면 카톡이나 문자로 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